오늘은 영광 물무산 행복숲을 걸으면 혈관이 맑고 깨끗이 된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요, 숲속 둘레길이 10km, 질퍽질퍽 왼발 질퍽 황토길리 2km,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 명상원 2개소, 손나무 숲 예술원, 가족 명상원, 한울공원, 등산로 3.5km, 운동기구가 조성되어있는 정압살리법짓숲입니다. 바로 펜벡나오 스이 나오고 데크길도요빈 지그재그 길로 행성되어 있어가지고 어, 편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지그재그로 된 길을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에, 여기가 좀 3번 지점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4번 지점으로 네, 걷기 시작합니다 길은요 넓지 않고 상타하면서 네, 아주 걷기 좋습니다 행복숲은요 군대군데 이전까지 잘돼 있어 가지고요 어디로 가던지 길은 잃어버리지 않겠네요 네, 얼마 걷지 않았는데요 4번 지점에 유화숲 체험장이 나왔습니다 이곳은요 좌우로 네, 뻗어있는 유아래 어느 길로 가도 아들다 만나게 되 있고요 아이들 놀이터와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아이들 놀이터와 가족들이 쉴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들과 같이 놀기 너무 좋겠습니다.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요. 보양식도 과휴식 좋지만 숲길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쪽 트레킹길은 정말 걷기 아주 좋네요. 길이 너무 편한데요. 좀 오르락 내리 또 해야 되는데. <웃음> 지금 아주 잘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박혀집니다. <웃음> 어, 자세 나오는데. 어. <웃음>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에, 편상 같은 것도 다잘 되어 있고요. 그렇게도 아주 좋습니다. 해먹도 있고, 넓은 편상 의자 역할을 하는 어, 한 돌들도 있고요. 세심한 비래가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 기대 진짜 같이 왔는데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거돌죄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부족국다가 쳐들어오자 도서는 만사기 안내를 얻고 태청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 고개를 넘는 도중 그만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때 도서는 상고에 쓸 물건을 구하기 위해 거돌죄라는 말을 남기고 마을로 내려오다가 적에게 잡혀죽고 그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가 숨죽어 말았답니다. 거돌죄라는 고개의 명칭은 이때 도선이 남긴 거돌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쪽 길은요, 아 평탄하면서도 그 꼬불길도 많이 있고 해서 아, 정말 운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오랑다 한 것도 없고요. 아, 너무 걷기 그 너무 좋은 길입니다. 하루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질퍽질퍽 한터길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또한터 체험장이거든요. 아, 다 걷고 네, 또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벗어 흥 느낌이 좋답니다. 자 이제 황토길 체험 한번 하러 갑니다 이제 황태 효능은요 황토 주는 기운과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서울밤이 살아 숨쉬는 아, 네, 비가 쫙 내려가지고 요확했해서 아, 네. 좋았을 것이데요아황토채험 <웃음>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황토길 끝지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아, 에이, 에이, 에이. 강톡길 체험 다음에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쉴수 있게 시설도잘 되어있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정말로. 오, 오, 오, 오. 백문동이라는 이름은 요 뿌리의 생김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뿌리는 한 발에서 약질로도 상되고요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 저번에 많이 심어졌다고 합니다 꽃은 5월에서 8월에 피고 가줏빛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길이 걸리면 그래서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요 아, 힘든 글로 계속 봅니다. 그 아재들 이렇게 놉니다.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길이 잘돼 있어서 아좀 좋습니다. 가족 명상원 즐거워 즐겁게 아길도 멋있어요. 아 이제 정장하나 나타났는데요. 우측 올라가시면 물 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직 끝내줍니다. 아주. 아 전망대가 정말 좋지는 않네요. 자, 바로 쏘겠습니다. 아.. 말정대정 정말, 정말, 정않네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바로 정겠습니다말 마지막 인정샷입니다 아.. 쉽지 않네 정말, 정말, 어요